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인 것이 맞느냐 라는 말씀을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의 뜻은 뭡니까?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말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오늘 이게 말라기가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우리 포로 귀환하고 와서 비하고 성전 건축한 상태의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때라고 볼수 있는 말락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 수루바벨첫 번째 성전건축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서부터 시작해갖고, 수루바벨 성전건축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에스라에 보면 아까 수르밥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라의 이름은 도움이라는 얘기입니다. BC 380, 538년, 어, 남유다가 멸망해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나머지 444년까지 그 내용을 쓴 것, 것인데 자, 그 초점은 뭐냐면 성전 재건과 제사장의 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자, 보면 예 에스라가 보면 1장 2절은 귀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장 3장에서, 3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제거에해서 말하고 을 있고요. 7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귀국. 그다음에 9장에서 10장까지는 영적 제거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국에 대해서는 1차 귀환에서 술르바벨이 귀환하는 거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로서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백성이 돌아오고 예배 처소를 벗고 그때는 뭐냐면 그 귀국할 때 고레스 왕 때고요. 그다음에 성전 재건는 다리오 왕때 다리오왕 15년에 성전이 완성이 있,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닥사스 왕때 제사장이 다시 돌아오죠. 에스라가 그귀환률 대구성 사람들 포로 귀합 대구성 귀국하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아까 말씀드렸지 538년부터 서 515년까지 23년간이고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는 458년부터 451년간에 대해서 말씀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25장에서 예언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겐 넷째 해 바벨론 왕느브가네나를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적 모든 종족과 내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인, 종인 중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얘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진멸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비유림 것이가 되게 하겠,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태어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민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때 우리를 진멸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즐거웠던 신랑 신부와 그 즐거웠던 것을 끊어지게 하리니 아주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삼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바벨론 왕조차도 영원히 폐허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우리가 끌려갔던 포로, 포로기, 우리가 포를 로 끌려갔던 포로기자 1차, 2차, 3차, 4차 포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0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물원에서 첫 번째 바벨론의 왕,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그때 누구인 게냐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597년 여호와긴왕때 왕과 방백과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 당시에는 기술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38년 완전히 멸망하면서 전부 다 끌려가게 되죠. 그때 그게 뭐냐면 시디기아 왕 때가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581년에 마지막 느브가스는 왕이지 나머지 백성은 다 끌고 가는 게 바벨론 포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볼수 있는 것은 바벨은 포로 귀환기첫 번째 일차 귀환 538년부터 515년 고레스 왕 고레스 왕부터 다리 다오스 1세 때까지 다리오 왕까지의 그 내용 그 건데 그때 뭐냐면 수르 수르 바벨 왕이 한 5만 명 정도를 귀국 귀국시키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 재건에 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를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사야 45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너희를 너희 너희를 갖다가 다시 보내서 성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고래상이 그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에스라 3장에 보면 어그 일곱째 달 에스라 자손이 각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재단을 만들고 번제를 거기서 지렸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뭐라고 얘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율법에 따라서 귀를 따라서 여호를 찬성하고 크게 함성하고 지르죠 그러면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근데 대적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을 시킨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보면, 사장에서, 사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와서 뭐냐 우리도 성전을 건축, 건축하고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류바벨과예수아가 야, 너희들 독자는 너희하고는 별벌이 없으니까 우리가 혼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 때까지, 다리오가 지교할 때까지 그 계획을 막으려고 투서를 보내고 막 이간질을 시키죠. 그 다음에 아수에로가 지교할 때, 이게 에스도, 에스도, 에스도의 남편이죠. 크세르크세르 그 1세. 그, 그 사람이 아수에로가 지교할 때 글을 올려갖고 예리삼 주민을 고발하니까 결국은 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야, 그럼 그것을 중지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중지하게 되고 공사가, 어떻게 해요?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자, 자,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학계와 그 다음에 스가리아가 뭐예요? 하느님을 말씀을 들어고 야, 성전건축 해! 왜 못해? 라고 했습니다. 왜요? 고레스 왕이 하라고 했으니까 학계와 학계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 리어 다시 그, 그 포로키한테 갔다가 다시 와갖고 했던 사람이니까 참 젊었다 한 20대밖에 안 되는 어 아주 청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 스루바벨 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무슨 의입니까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믿고 결국은 바, 저, 그, 그, 바사지국에 있는 어떤 그런 왕들의 말은 안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거치고 시작하죠 유다 그다음에 에세라 6장에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로들의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으므로 하느님의 명령과 바세안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닥터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15년 동안 해고 결국은 성전을 완성시키죠 그 다음에 다리어왕 제6년 아다로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어왕 때 결국은 성전이 완전히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포로 교환기 두 번째 에스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483년서부터 BC 473년 크세르크세르스 1세에 대해서 아수리어왕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은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아, 어,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의 바벨론 왕이었죠. 그다음에 바벨론 왕이고 느부갓네스 왕이 어, 가장 영토를 가장 크게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벨사살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그 다리오 왕, 고레스 왕한테 결국은 고레스 왕한테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바벨론은 아까 이겼던 것처럼 7 0년에 돌아올 때 결국은 바벨론은 흔적 없이 예레미아가 예언한 것처럼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참 이거였습니다. 자, 나버나나폴라사라고사악사 나버, 사학사레스 일세가 결국은 그 동맹을 맺고 같이 그 싸움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고레스 왕이 536에서 5 3 5년에 가갖고 결국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그수류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바르디아라 뭐냐면 캄비세스 2세가 바르디아 그 동생을 죽여버리죠. 근데 가우디 마타, 마타가 바르디아를 갖자면 한, 한 것처럼 자기가 바르디아처럼 그 바르디아처럼 내가 그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시켰죠. 그러다가 결국 카미세이스에는어 가다가 그 죽고 바르디아가 대신 하다가 결국은 누가요? 다리우스가 결국은 다리우스가 얘네를 다 집멸시켜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멸시켜 버리면서 결국은 다. 다리오가 왕이 되죠. 그러면서 515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대적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냐면 크셀 크셀 일세한테다가 투솔하고 계속 보내죠. 그 다음에 아삭사스 1세때느에미야를 갖다 보낸 게 아삭사스 1세때 보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제국의 그 어떤 그런 그 우리 같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데의 메데의 그 자녀 메대 공주가 나브 나보, 나보폴라살 그,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왕하고 결혼하고요. 그다음에 메대의 공주가 바사 제국의 왕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돼 갖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사람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2세와 아 고레스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는 별입니다. 스타 스타 별입니다. 그래서 483에서 년 473년 동안 쓴 건데, 자, 10년 동안 쓴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만큼의 고난, 하나님은 시험 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야?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이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 믿음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보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볼까요? 자 보면 1장이 절은 에스더의 등극이죠. 에스더가 와갖고 그 가서 그 누구죠? 그왕 왕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우세르 왕의 축제에 가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삼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아,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이어서 모르게요.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하는 게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만이 에스도의 반격으로 인해서 하만이 치욕을 당하죠. 그다음에 8장에서 10장이 뭐냐면 등극이 완전히 그 다음에 8장에서 1 0장이 뭐냐면 모르드계가 등극이 돼갖고 완전히 그, 뭐예요 그, 그, 아수레 왕의 신복이 돼서 통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는 바사제국이 여기가 파리시아고요그 다음에, 요것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그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르 왕이 왕을 패하다아세르 왕이 그 인도서부터 그 이디오피아까지 그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땅을 갖고 있던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었을 때제 3년에. 그 각자 그 지방의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푸고 있는데 왕후 와스티가참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자랑하고 싶어 갖고 왕을 오라고 합니다 왕비를 왕후를 그랬는데 왕후가 나못 간다고 딱 얘기해 버리죠 왕후도 그 당시 장치를 그그 그, 그, 그 잔치를 치르고 있었는데 왕후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뭐래요가날 아우슈레 왕이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요 야저거 패해 버려 그래갖고 폐위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에스더가 나오는데, 자, 이거죠. 그 뭐냐면, 에스더가 뽑히는데, 에스더에 대해서 나온, 나온,가 그러니까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온 것이 뭐냐면, 자, 수산의한 여인, 유대아인이 있는, 있으니, 아,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나멘 자손이, 베나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느부가쓴 날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라잡아 갈때 모르대가와 함께 잡혔더라. 자, 이게 뭐예요? 자, 여고,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고냐가 여와 긴 왕입니다. 여와 긴 왕에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잡혀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와 긴왕때 잡혀온 게, 자, 보면, 자, 누가 왔어요? 그때 온게 기술자와 에스겔이 같이 잡혀왔죠. 자, 그 당시가 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에스더 2장의 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그 삼촌이 대신 키웠던 딸입니다. 그니까 수양딸이나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오빠지만 어, 오빠지만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조서와 명령에 반포됨에 왜요? 왕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 에스더도 거기에 응모를 했죠. 그래갖고 에스더가 헤게수화에 속해서 그 궁녀에 죽어나는 헤게수화에 속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갔는데 에스더가 아하술 왕이 갔는데 아하술 왕이 에스더를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왕으로 삼았죠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아하술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때요? 가장 높은 대신을 가장 높은 대신을 했는데 그. 대골문을 지키있던모르드게가 모르드계가, 하만, 모르드계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꿇고 머리를 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 나쁘죠? 그쵸, 누구야? 그랬더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냐면, 그 유대인, 넌왜 인사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모르드게가 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한다. 난 우리 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전그 바사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한테, 저그 아우수르 왕한테 얘기하죠. 이, 여기 인사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멸하겠습니다라고 아우수르 왕한테 얘기하니까 아우수르 왕은, 오케이,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승낙을 하죠. 그거를 듣고 나서 모르드게가 되했냐면 크게 애통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굵은 매옷을 입고 기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가장 우리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에스더에서 뭐냐면 에스더가 뭐냐면 이렇게 가죠. 에스더가 어, 모르디에게 이제 전하죠. 자, 왕의 신하들이 왜냐면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봐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디가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뭐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왕 앞에 갈 때는 왕이 부르기 전까지 가면 안 돼요. 만약 부르더라도 만약 어 귤을 내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귤을 갖다가 그 내밀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이 돼요. 그리고 내가 30일 동안 아직까지 그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디가 하는 얘기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14절 렇기 합니다. 만일 네가 조용하고 아무 소리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 우리가 뭐 그래서 내서 어느 곳에 간다. 어느 곳에 간다는 것도 가는 것조차도 그것도 우연이고요. 가지 못하게 되는 것조차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못 가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린 서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라씩 얘기가 뭐냐면 만일 네가 잠잠하거든. 네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네가 잠잠하거든. 너는 뭐요 너네 집은 멸망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그렇지 않다면 네가 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하느님 하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래서 이제, 그, 에스터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내가 갈 거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유단을 다 먹어 나를 위하여 금식할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뭐예요? 공동체 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죠.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교회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그 조직 여러 가지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얘 얘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두렵지 않고 가겠다. 어요 죽음을 두려워지 않으면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더 7 장에서 이제 얘기하죠. 그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느님, 내가 부탁이 저왕왕왕저왕 왕, 그러니까 왕, 왕께서 왕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야야 내가 너라면 내가 땅그이 나라의 땅 반도 주겠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민족에 팔려서 죽임과 도륙한가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누가 그어요일거 같다 그랬더니 뭐예요 저 하만이라는 자가 그랬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터, 에,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너 가만두지 않겠어고너 가니까 하만이 에스더한테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디서 보니까 에스더가 저 하만이 그 자기 아내 에스더를 갖다 범하려고 능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가 만들어는 그러니까 하만이 만들어놓은모르드게를 죽기 위해서 하만이 만들어는 나무 나무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되죠.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같이 같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바로 평화대 광야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발곤 금식하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광화 목사님을 갖다가 구속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그 기독교 단체들이 전광화 목사를 갖다가 막 음해하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2차 기원, 42차 어, 기원에서 보면 이게 에스라가 한 2천 명 정도 됐고 오죠. 그러면서 에스라 7장에서 8장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영적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자. 그러면 에스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 족속의 레위의 그거기에그 라인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야유세 계보 보면 그 그러니까 게르손 그앗 무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요게벳이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요게벳이 그앗의 아들 아므람과 아,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낳은 사람이 뭐냐면 아론 모세 미람입니다 그래서, 모래에서는, 모세에서는, 게르솜 엘리에셀, 르아, 아시아르가 쭉, 쭉 나가고 있지만, 아론의 아론이 뭐냐면, 아론에서 완전히 그, 음, 그 제사장 직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엘르아살, 비누아스가 나오는데, 비누아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누아스가, 비누아스가 저걸 하죠. 그, 모함 여인하고 그, 그, 간통, 혼응만 하니까, 그, 비누아스가 가서, 미리암 여인하고 그,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을 갖다 칼로 찔러 죽이죠. 창으로 찔러 죽이죠. 두 사람 다. 그래서 비누하스가뭘 받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직을 받게 되죠. 그래갖고 쭉 나온 게 사독이 됩니다. 사독은 누굽니까? 사독은 그 솔로몬 왕의 제사장이고요.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 아도니아를 갖다가 그 솔로몬을 갔다가 먼저, 솔로몬도 먼저 자기가 형이라고, 아리아달, 형이라고, 아, 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 할 때, 그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갔다가 충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서 그, 그것이 그, 그 뭐랄까, 어떤 혁명이라 할까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죠.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비아달은 완전히 제사자장 등을 뺏기죠.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그 당시 뭐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무위게못된 짓을 하니까 그 당시 뭐예요? 제사장 직을 사무엘이 뺏어 버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비아다에서 해독이 되죠. 그게 그게 결 거가 나죠. 그사무엘은 사무 그럼 사무엘은 누구냐? 고라 자손이 누구죠? 고라 자손이 뭐냐면 모세가 모세한테 덴볐죠 고라 자손인데 그래 갖고 지진으로 들어갔던 것이 고라 자손인데 그 고라 자손의 자녀. 그 후손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와 예수와. 에스라는 뭐냐면 그 사독 가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예수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비누하사 예후 아까 그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내용들은 뭐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아까 아비아달과 아들 아벨엘렘의 대사장그 내용은 아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되고 있고요. 자, 그래 갖고 여기, 여기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요. 여기에서 산메 사독과 아비야이된 상태에서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빗조에서쭉 나와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11개에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오고 사독 여호야다 스가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어 11개 십장에 보면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죠. 모든 것을 그 아스 왕이 그 우리한테 그 아수르에 어떤 그런 재단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대로 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우리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스기앙 히스기 왕의 그 도미들 그 대하여 히스야가 그 도미들 대하여 뭐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장 아시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쌓인 것을, 것을 보고 성 예물 쌓인 것을 보기한 것이 결국 누구냐면. 어, 제사장 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거기 나왔던 것이 그고요. 자, 나머지 제사장 나머지 나머지 실기야와 스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사닥 예수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 아닥사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란 자가 있는 있느,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와, 올라왔으니, 그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스닥스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올라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첫째 딸초하라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딸 초아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그 아닥사스 왕7년때그 포로교환 이차 포로교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보면 구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헷사람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와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아 어, 만약 갔을 때, 들어갔을 때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버린 을 거죠. 근데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뭐예요?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러니까 서로서로 섞이겠다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나 방백들나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더 있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성,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엘람, 엘람 아, 사전 중 여, 여히엘이 이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교를, 주의 교훈을 따를 테니까 아내, 모든 아내와 그리 소생들다 내보내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 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죠. 자, 제사장 무리도 범죄하였다. 에스라가 10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라고 합니다. 누가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방 여인들과 다그 관계를 갖고 그 처벌을 많이 뒀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이설과 아립과 그리 그달리아라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와가 아까 누라고 뭐 했습니다. 예수와가 아까 그 사독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뭐, 뭐 했습니까? 처벌 뒀다는 얘기죠. 이방 여인과 같이 같이, 같이 그 자녀를 듣고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그 교회 그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그 음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20대 여인과 호텔방에 들어가지 않나, 그 다음에 성폭행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회개 되지 않는가. 결국은 말라리 말라기 서로 쓴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신약까지, 이 신약까지, 그러니까 400년의 그 공백기를 두면서, 이쓴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얼만큼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정을 누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1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자, 속권제를 드렸다고 얘기했죠. 회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말락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논쟁형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물어보고 따지는 그런 식으로, 논쟁형 식으로, 획일적으로 쓰진 튼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만약 3차 귀환으로 보면 되겠어, 요 3차 귀환으로 해서. 그래서, 아세카스타 일세, 아, 느에미아 한 4,300명 정도, 그니까 왔죠. 아, 4만 3천 명 정도요. 그 다음에 느에미아 성벽을 재건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말라기에 대해서 보면, 자, 이 말라기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460년에서 400년 동안 쓴 거고요. 제사장들의 부패 11절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한 거고요. 주제는 뭐냐 면 민잔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민족의 특권. 그다음에 그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11절로 하고 이방 여인들을 하는 것들 것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2장 1 0절에서 3장 15절까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게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이 현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몇 천년이 지났지만 그 내용이 지금과 거의 대동소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한탄하시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다음에 민족을 향한 약속. 자 여기서 보면 3장 16절부터 3장 18절까지 그 내용이 오고요. 그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장 4절부터 4장 6절. 엘리아가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460년서부터 그 내용이 있고요. 자, 1절 뭐냐면 이렇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언에 대한 게 아니라 경고랍니다. 경고. 너희는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경고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근데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왜요? 하나님 뭘 우리가 사랑해? 사랑하겠요 사랑할 증거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애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애곱에 있는 그 산들을 갖다 황폐하게 만들었고, 에돔산을 갖다가 정말 쓸모없는 그 광야를 만들어버렸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간 헐어버렸고, 그들이 일컬어 영원한 진노에 받을, 진노에, 그,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지 않냐. 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사역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좋은 것을, 아, 바, 좋은 것을 바칠 것이냐라고 얘기하죠.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 목사들아. 나를 공경하며네가 날, 과연 날, 나 공경해? 경외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 두려워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주의 대단을 업신여기고 정말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한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아 저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뭐 뭐 대충 해도 관계없어. 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여호와의 재단이나 식탁 같은 것은 별벌리 없는 거 정말 뭐라 그럴까. 썩은 썩은 그 열매도 썩은 그 과일도 올리고 니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니냐며그 다음에 저는 것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사람으로서 너희가 윗사람들한테 너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정말 그총동이나 너희한테 그, 그런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줄때 너희가 진짜 이렇게 별볼이 없는 이런 걸 성의 없이 주자 줄수 있어? 못 주잖아. 그러면 내가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아니야? 그런 걸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구절에 뭐냐면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냐?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서 그하나님들받겠어 니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자, 여기서 보면, 자, 왼쪽에 보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말라기 1장 12절에서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여호와를 갖다가 우습게 한다.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제자는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뭐 별별 없으니까 좀 대충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예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13절에 보면 뭐냐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전원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왼쪽에 보면 여기 다리가 다 있죠 요, 여기 보면 이런 이런 양을 갖고 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양이 아직 말랐죠. 그리고 엉덩이에 보면 빨간 반점이 있고요. 완전히 말라가고 갈비뼈가 다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은 얼굴 있는 데는 검고 몸은 또 색깔 다르죠. 이런 걸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뇌물로 받은 것들, 와이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가 나한테 바치지 않느냐. 정말 너희가 봤을 때 정말 수고하고, 수고해갖고 나는 17절을 갖다 나한테 준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짐승 때 가운데 수꽃이 있건을, 수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거. 너희가 수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운 했습니다.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이름은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것으로 내가 속여서 드렸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갖다 속이고, 네가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한테 아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 듣지 않냐며,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요 내가 너희에다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희에다 복을 갖다 못 받게 저주를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그다음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밟 것이다. 너희에게 챙피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별벌 옆에 게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유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자 왼쪽에 보면 하느님과 레위인과 같은 언약이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가치 있고 화평과 평화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 것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였으며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정직함이 있었고 나의 동행하며 많은 사람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와 평강에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길을 지키지 않고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실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에게 치우치가 있으므로 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너도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모세가 모세가 신해산에 그, 그, 그 돌판을 갖다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갖고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갖다 여기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말라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라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않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 분이다. 근데 근데 뭐냐면 어,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했더니 근데도 뭐냐면 뭐예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왜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신의 딸들가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랬냐면너 이방 여인과 하지 말라고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현재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과 가론했다는 얘기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망군의 여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고리도전자 6장 9절에 보면, 자, 이기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린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어찌 됨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와께서 호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때문이,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 아내로 내가 그것에서 거짓을 향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부인을 버려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 갖고 뭐예요? 너는 아내를 갖다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있다. 사람이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한 몸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뭐요? 예 나누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또 그럼 모세서 에왜 이혼 증서 준 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어, 이 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원래는 하느님의 그 끈치, 하느님과 이혼하신 것을 갖다 난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있습니다 구절에 뭐라고 있으면 누구지 음행한 사람 이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음행한 여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서 장가가면 그것은 가늠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갖다가 버리지 말고 조강지처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냐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어, 학제를 가리는 것 자를 미워한다. 옷 입는 것처럼 무지하게 폭행하는 것, 옷 입고 벗는 것처럼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사람을 나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향하지 말라. 아내를 지키고 거짓을 향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와를 호교합 이렇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교육해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모든 애가를 향하는 자는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아, 하나님 이거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좋은 거 있으면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릴,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 종교 통합. 하나님 외에도 신이 있다라고,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만몬신을 원하고, 인신 예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먹고 살고, 잘 좋아하니까 뭐가 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 어디있어 하나님 없어? 야, 우리가, 우리가 또,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더잘 살고, 우리가 더, 더 잘, 잘하면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분명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3장, 1절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군여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라. 만약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을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암시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고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내의 자산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재물을 그들은 그들은 공의로운 재물을 바칠 것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심판하고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을 깨끗이 정제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면 내가 심판한 너에게 임할 것이라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갖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심맹세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얘기가 나 여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고 그러면 난너희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3장에서 보면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날1 1를갖다가뭐안 내고 도망갔잖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라고 말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 얘기가 거기에 뭐냐면 1 1조가 국가의,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그, 그 광야교에, 지금 이스만 광장에서 하는 그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그 거기에 헌금을 거둘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저 11조 걷는 것 자체를 갖다 문제를, 문제 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국법 봐도 하나님이 법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정관 목사가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첫 번째 시민대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1 1절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데 왜냐면 하 그걸 싫어하는 좌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어째 하나님 것을 도직질하느냐? 누가요? 모든 것이 주시고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르그 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비해서 왕후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자 내용이 1차 포르기환 그다음에 6장과 7장 사이 에스 6장과 7장 사이에 이 에스터가 끼어들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주 같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직하겠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11조와 보험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의 편의에 따라서, 너무 돈을 많이 내니까, 아까우니까 돈을 안 내면서 어떻게 해요? 11조를 도직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에 보면, 나의 것은 도직할, 도직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도둑질 했으니까 뭐예요? 저주받을 수 있다. 자, 이 제목이 뭐겠습니까? 12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러면 도둑질한 놈은 결국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갖다 부어버릴 것이고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절 창고가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가 제대로 된1 1절 해준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되죠. 그러니까 이 11절을 갖고 정말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뛰어먹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곡간을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 1절에 보면 내가 메뚜기를 금면서 소산을 먹어 없어버리는 그런 것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뭐요?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부단하고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왜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11절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뭐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쯤 피할 길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얘기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열매가 귀한지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지는 않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더라는 얘기죠 자, 12절에 보면 뭐예요?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대도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11절 대대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이르,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주한테 막 대적하면서도 막 따지고 막 이러면서 도 불구하고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이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힘들고 어려워요 할 것도 없고 술도 못 먹고요 담배도 못 피고요 그 다음에 십일조도다다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쁜 것도 못 보고, 뭐, 뭐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든지 않아요? 남들은요, 돈도 집을,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요. 술 먹어도 아무 소리, 아무 문제 없고요. 담배부터 아무 문제 없고요. 뭐 바람 피고 여자 만나고 음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왜, 뭐가 유익한 거예요? 라고 따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15절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뭐냐면 그때, 자, 여와를경외하는 자들이 피, 피차의 말함에 여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하는,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라고 얘기하 있습니다. 자, 뭐예요? 너희한테는 더 중요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멋지옷이 아니라 불불지옷이 아니라 불못이 아니라 너한테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된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갖고 갈 것이냐?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 주째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아,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이기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명히 분별할 것이라고 이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분별할 것이라고. 하나님 심판 날에 그렇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 같이 태워서 없어져도아예 존재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악인을 밟을 것이오, 어, 저, 악인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예요? 윤리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주련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로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찔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옐레아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라기는. 정말 우리 목회자들,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어, 어,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에스더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갖다가 왜에스더를 갖다가 선택했냐면 우리가 현재 그, 그, 그, 그 교회, 교회, 그 정광원 목사가 하는 그 광야, 청와대 광야교회와 그 광야교회 그시국선언 하기 위한 그, 그 시민대회를 갖다가 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목사의 다들. 그거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다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부른받지 아니 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요. 다이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교회가 정부와 이 문, 문재인 정부한테 대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죽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금기를 내밀어서 그 법대에 맞춰갖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야.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 그렇지 않 거기 에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 있습니다. 자, 여의도 순보음교회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교회가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 종교, 종교단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너 그를 어, 시켜 에스더에게협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라. 네가 여기 광야교회에 너희가 시국선언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네가 목숨을 보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정광호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사파와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고 라 얘기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만약 여, 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이 된다면 결국은 교회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죠. 베트남 사건이 딱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던 좌파들, 그다음에 베트남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전부 다숙청당했습니다 전부 다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절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참을 해야 다는 얘기죠 자 1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피한다면 이영원 목사처럼 난 중도 보수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난 나갈 수가 없어 거의 정광훈 목사는 저 사람 별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광화문교에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말처럼 잠잠한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다른 구원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너와 내 집은, 너와 너 교회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어, 주수감사절 교회 예배를 시작해서부터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그 교회 성도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니까? 그 교회를 갔다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떤 그목자 스님은 기독교를 개종을 했던 분도 계세요.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보면 그런 선지자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광화문 교회에서 나간 이유가 정감 목사를 갖다 만든 이유가 정감 목사 2천명밖에안 되는 중소 교회 사람 교회 목사인데 70만명 5만명 7만명 3만명 교회 목사보다도 이전 전국을 전국의 기독교의 목사들과 그 사람을 통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그 자리를 얻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란 얘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서부터 시작해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운동을 갖다 시작했던 그, 그거는 뭐예요? 그 때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뭐냐면, 유다인을 다 먹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뭐예요? 광함은, 청와대 광야 학교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지금 여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이것을 갖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했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광야교에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밤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밤만 되면 그 텐트를 치고 성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고했습니까 금식하고 에스더 말처럼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 나를 갖다 그걸 위해서 광야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뭐입니까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광역교회입니다. 이 광역교회가 누구를,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치권에 왔을 때이 많은 이 인원을 갖다 도입, 저, 만들어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전광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동체로 만들어서 정말 기도하고 같이 하고 같이 모임을 통해서 가야지만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지금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는 광화문 이슬반 광장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